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전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음, 할머니분들도 밖에 나가고 싶어도 코로나로 인해 나가기 두려우실 텐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답답한 마스크도 안 쓰고 싶고 마구마구 밖을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꼭 하고 싶은 것! 5를 준비해봤습니다 첫번째는 친구들 만나기 친구들과 만난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나시아 송이 해라 모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질렸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하고싶은 일 덕5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아, 송이, 헤라 모두 보고싶어! 이제 완연한 봄! 소풍의 계절! 나라는 소풍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하지만 꼭놀이공원에 가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을 실컷 타고 맛있는 음식들을 사먹기도 하고, <웃음> 상상만 해도 정말 신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나라가 고 싶은 일첫 보는 놀이공원을 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많다고 해요. 엔 c t 선배님들이나 레드베베 선배님들의 공연을 직접 보고싶은데 나라도 직접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안무 연습도 하고 무대 연습도 하고 있답니다. 또 저희 충 연습 영상도 유튜브에 업로드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나라가 하고 싶으니 는 콘서트 공연에 가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해외에 계신 우리 하모니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을 하면서 전세계에 있는 우리 하모니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놀러가면 해외에 계신 어머니분들 잘 부탁드려요! <웃음> 코로나가 끝나면 날아가고 싶은 일 TOP2는 해외여행사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밖을 나가는 일이 생기면 요즘 꼭 챙겨야 할게 있죠! 바로 마스크! 코로나를 막기 위해 꼭 써야 하는 마스크지만 숨쉬기 힘들고 답답하고 벗기까지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닌데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맑은 공기를 실컷 느껴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나라가 하고 싶은 일 답! 원은 마스크를 벗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면 나라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밖에도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싶고 셀수 없이 많았어요 하모니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웃음>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서 코로나를 잊어보도록 해요 우리 하모니분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내던